디스 그리스 로마시나 컨습이요 <웃음> 원반 던지네. 이게 웃요 아니에요. 헤라 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멋있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웃음> 네, 오늘 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블로 지즌 넥타이. 그리고 원래는 배가 보여야 되는데 공기가 차서 그런가 이게 록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지만 안에 인어 하나 있어요 인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푸근하고요 오늘 엠카 멋있게 맞으세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려고 볼컵했는데 퍽퍽퍽 대고 있어요 그냥 저 그냥 이렇게 복근이 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도 열심히 운동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연 사랑해. 엄청 반짝거려.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여기 지금 카메라 렌즈가 아, 그래 뭐지 이거? 렌즈가 빛나고 있어, 거의. 와, 화려하다. 이거는 제가 저희 무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밖에 안 보여. 봤을 때 이거 그 전출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돋보이셨으니까 그리고 전출했을 때그아메카메라감독님들 저게 블러처라고 하셨었어. <웃음> 약간 그 뭐야 궁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일단은 궁금하면. 제가 지금 드라이카메라 리허설도 아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제가 모르겠데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됩니다. 의상이 타이트해가지고. 우리가 풀릴 확률은 약간 있긴 한것 같아요. 네. 약간 이게 제대로 올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네. 내려온다 이벤트, 안 내려온다? 마음에 아, 마음에 많이 기대해 주시잖아 아, 이거 입, 입어 언제 입으냐고 아, 어, 그럴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아, 내가 마음이 아, 아팠거든 왜냐면 이거 입을 일이 없으니까 아, 무대에서 입을 일이 없었잖아 요 원래 근데 아, 입게 되어가지고 저희도 결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라이언 분들한테는 이벤트라고 볼수 있잖아 이제 멋있는 착장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라이언 반짝반짝 빛날 저희들을 많이 입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법 크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아, 밑페야밑페 이러고 가면 내가 한줄알거 아니야, 사람들. 아, 그리고 이제 판청이 들릴 집입니다. 소울 드리프트 인트로가 나오면. 큐빙 이에 그게 들리는 거 같아요. 아, 여러분, 부풀입니다. 사랑해요. 뿅! <웃음> <웃음>